좀 많긴 하죠 근데 오빠 늙어져 없는거야 진짜 늙어? <웃음> 사랑할 때 관계를 하면 더 건강한 느낌이 달라요 느낌 아무런 거아닌야 <웃음> <웃음> 내가 들어오시하자 욕을 들어야겠어? 어 이쁜다 팬이에요 와 혹시 빛난 크리에이터 유준호씨? 혹시야 이거? 혹시! 저희 찾아가세요. 이거 누구야? 이거 내 거야. 내, 내 거는? 그거 초코 라떼야? 이거? 아니 라떼는 아니야. 그냥 초코 라떼야. <웃음> 맛있어? 고마워. 어. 잘 먹을게. 그래. 짠 아, 맛있어. 형이랑 생성 <웃음> <한거 가지고, 웃음> 형. 저희가 응? 어떤 얘기 하고 있었냐면 <웃음> 유진이는 결혼을 하고 싶대요. 3한살이 하고 싶대요. 31살? 네. 너는 <웃음> 몇 살이야? 27. 27? 얼마 안 남았네? 그래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결혼을 보통 언제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23살에 결혼하는 게 나은가 어? VS 38살에 하는게 나은가 오몇 <웃음> <웃음> <또 웃음> 살이야? <웃음> 형은 얼마 <웃음> 안 남았잖아요 뭐라고? 오몇 살이야? 나 알면서 그러고 있는데 배켰네 나 34이다 <웃음> 그러면은 38이라고 하겠네? <웃음> <저> 하겠네. <웃음> 아니 나는 뭐 23이요? <웃음> 네 <웃음> 저는 23이요 <웃음> 진짜로? 아, 어? 네. 진짜? 이유는요? 주변에 올해 9년, 12년 연애를 하다가 결혼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럼 어차피 결혼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나았겠다라는 얘기를 다들 하더라고. 전 38살이. 왜요? 그 23살 때 저를 생각하면 그때 너무 미성숙하고 그때 사귀었던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전 큰일 났을 것 같은 그러니까 아직 내가 이제 연애할 때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그냥 사람만 좋아서 사귀었을 때라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 사람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 사람의 이 단점은 내가 수용할 수 없겠다 를 보고 사귀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만나는 배우자가 달라질 것같아 저도 저 의견에 완전 동의합니다 23살에 결혼을 했으면 너무 서툰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음. 아무것도 못생긴 상태로 결혼을 하면은 삶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내가 봤을 때 23살에만 결혼하고 3 1 8살때한번더 하면 돼요, 그럼. 재혼? 아. <웃음> 어, 저는 23살에 결혼하는 게 어. 낫답한데 응. 저는 모든 거를 계획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 하나고 응. 모든 거는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응. 우리가 인간이라는 상품을 두었다고 응. 합시다. 나이라는 게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응.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응. 사실 이거를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연애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23살이 가지는 힘이 엄청나요 그때 배우자를 잘 만나서 사귀면 가장 좋은 사람이랑 만날 수 있어요 음... 음... 어... 이해했어요? 약간 서른 여덟 살때 되면 이제 좋은 사람들 다 떠나고 남았으니까요 내가 선택될 가능성이 적어요 아... 근데 이거는 남성분들은 조금 더 많아야 되겠네요 더 많아야 된다고? 네 나이가? 네. 저는 서른 네. 여덟에 하는 게 맞아요 어, 갑자기 또 이거는? 근데 내 친구들은 23살 했으면 좋겠어 이게 뭔 소리야? <웃음> 뭔 소리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38살인데 결혼 1년차 대상 사람들은 풋풋해 보이는데 음. 결혼생활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잖아요. 음음음. 근데 23살에 결혼해서 38살이 됐을 때 38살 결혼 15년차라고 음. 하면 은그 음. 사람도 건강해 보이고 그 가정도 되게 탄탄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나는 내 커리어를 뭐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빨리 만들고 싶어요. 아 근데 저는 23살에 만나면 은 그때는 살짝 일보다 연애가 우선순위 될 때거든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다면 저는 제가 이때까지 해온 일들을 잘 많이는 못 해왔을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의 본인이 근데 어렸을 때연애는 그래서 막 질투하고 그래서 집착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거 10대 때 해야 돼요. 남자의 첫사랑이 못, 왜못있냐 내가 가장 초라할 때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 뭐. 그초라함을 경험을 십대때 해봐야 20대 때성간전인 만남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십대때 연애를 하고 한 23에 결혼하는 거를 추천한다. 사실 나이는 2 3살에야 9구가 같냐, 38살이 좋은 응. 거 같냐. 이게 되게 다르게 말하면 결혼을 빨리 하고 싶냐, 늦게 하고 싶냐 잖아요 응. 응. 보통 빨리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빨리 응. 공동체를 만들어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 응. 늦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을 더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전자예요. 못 하신 거네요, 이때까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이유로 저는 이제 후자예요. 늦게 음. 하고 싶은 케이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음. 그 공동체가 돼버리면 은 내가 뭐그 일들을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데 음.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음. 다른 사람에게 같이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 음. 그,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뭔가 포기를 하게 될것 같아서 나는 실패를 하더라도 나 혼자 책임지고 헉. 싶어서 늦게 하고 싶어 결혼은 어, 공감합니다 진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부양할 가족이 생기는 건데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투자를 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지 아 이게 내가 만약에 춤을 추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 춤을 춰서 성공할 수 있을까? 아 2년만 더 해볼까? 라는 게 부담이 쓰러진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결혼 빨리 해서 투자를 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안정적인 직장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음. 그거를 결혼한한번 못하는 것도 아요네 저는 그렇게. 음. 저는 일단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결혼을 일찍 하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신혼부부 대출. 오마이갓. <웃음> <웃음> 이게 이자가 1%예요. 네. 이게 거의 무이자거든요. 네. 그리고 싸기는요청년이아청년이수이겠죠 네, <웃음> 요즘은 노동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마이갓. <웃음> 그렇게 해서 자본 가치로 시작하는 게 어떤가? 음. 이게 빨리 한번 빨리 할수록 <웃음> 결국 경제는 네. 우상향합니다. <웃음> 그러네. 나는 이래. 뭐 1%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했고 결혼 아. 해버려야 돼, 좋은 사람 이 있으면. 빨리 해버려. 해버려. 엄두 어떡해. 지금 갑자기 갑자기 굉장히 슬퍼지는 거 같은데? 근데 저도 못 찾아서 못 하는 거야요난 너한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 나는 애초에 생각도 안 했어. <웃음> 왜? 나 괜찮아. 나 괜찮은 놈이야. <웃음> 형 괜찮아요. 여자랑 으면 결혼했어요. 아초준학님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안 하는 거야. 23살 때 찾아서 결혼을 해보셨어요. 오늘 한 20... <웃음> 내가 한일곱인가 응. 그때 혼자 멘탈이 깨져가지고 응. 부산에 혼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아 옛날에 살았던 곳뭐 김해에 응. 태어난 곳이랑 전주에 내가 근무했던 응. 군 부대랑 응. 이렇게 응. 그 동네를 쭉한 다닌 적이 있었는데 나 혼자만의 기억이잖아요 응. 근데 이거를 혼자 쓸쓸한 상태에서 가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 오히려 아. 과거에 나를 만나러 간 건데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사람이 마음이 아. 생기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을 미래의 배우자와 함께 다시 한번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들었었어 이거 왜지 아세요? 포유류는 두가지는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무리동물이랑 각자 다니는 음, 동물들 음, 음, 음, 음. 사람은 무리동물이에요 그래서 무리동물이야, 무리동물인데 무리야, 무리를 못 무리. 자서 지금 쓸쓸한 거잖아요 무리야 <웃음> 오늘은 왜 막태가 생물학적인 얘기를 안 하라고 <웃음> <웃음> <조금 가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웃음> 아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진짜요? 진짜 사랑할 때 관계를 하면 더 건강한 느낌이 달라요 약간 아 그러니까 건강한 그 아이가 생.. 그니까 그 건강한 동자와 남자가만나다 그거는 좀구한것 뭐 같은데 <웃음> 아... <웃음> 느낌은 다르긴 하죠 아... 사랑이라는 게 무의식이거든요 그느낌안 물어봤는데 결혼 정년기 얘기를 하다가 왜.. 느낌이.. 형도 그렇잖아요? 뭐가요? 아니요 사랑할 때 하면 느낌이 달라요? 아 다르죠. 다르죠. 다르긴 달라요. <웃음> 진짜. 네. 꿈만 같고. 맞아요.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사랑하는 느낌이 좋죠. <웃음>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그냥 너가 성욕이 더 넘치는 <웃음> 거에요. <거였죠? 웃음> 너가 성욕이 그냥 이0까지 있어. 아좀 많긴 하죠. 별기완성해요 <웃음> <결기> <웃음> <아니>, 근데 <웃음> 오빠늙어서 없는 거야. 늙어수... 너안 치도 못하면서 <웃음> 네가 뭔데 <문제달을> 날 판단해? <웃음> 저의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혼자보단 둘이 좋은 사람이고 그걸 빨리 이루고 싶어서 스물세 살 하는 게 좋다. 좋은 배우자를 찾았다는 전제하에 그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못한 거고. <웃음> 아할수 있어요, 형. <웃음> 형 서른여섯 살 거예요. 어 동생이 해주는 말인데 왜 이렇게 미련해가지? <웃음> <웃음> 방금 되게 확신에 차이. 어. 어 이거는 예언이었어. <웃음> 진짜 음. 진짜. 음. 유진이는? 저는 이제 내가 정신이 좀 건강하고 성숙해졌을 때 38살 극단적으로 어렸을 때 38살 때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주는요? 저도 38 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저는 하고 싶은 거랑 해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23살에 으면 이렇게 못 했을 것 같아서 음. 38 저는 23살에 한게맞다 음. 음. 결혼 빨리 해서 빨리 가정 꾸리고 빨리 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주님 연합하잖아요 결혼도 연애랑할거요 결혼은 근데 연애랑 달라서 나이 상관없이 그냥 좋은 사람 12살 이상? 서로 음. 아 8에 일어나면 신살 그건 좀... 아무지 <웃음> <그건> 좀... <웃음> 아니야? 그건 삼촌이야 아니야 아비아는 삼촌 1 0번 <웃음> 아... 아, 아. 허호호아트레 찍어 트레 찍어 트레 찍어 <웃음> <트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